군산 성흥사가 군산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재소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얼음 생수 5,000병을 전달했습니다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승인과 주재봉이 승인 김승수 성흥사 신도 회장은 7월 21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홍순철 군산교도소장에게 생수 5,000병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산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번 얼음 생수 나눔은 성흥사 회주 송월스님과 김승수 신도회장이 사비를 털어 마련했습니다. 송월스님은 5천 병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김승수 성흥사 신도회장의 협조로 얼음 생수 나눔을 할수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무더위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있고 또 아주 더위가 대단히 더운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월스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수용자들을 위해서 생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심 양면으로 많이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이라든가 우리 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수용시설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큰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생수를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냉동시설을 이용해서 얼려가지고 수용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낮에 또 저녁에 상당히 어떤 냉방시설이 없는 선풍기가 있지만 더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얼음을 갖고 있어서 한몇 시간은 수용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5 0 0 0 병을 준비했는데요. 를 이제 우리 그 김성수 우리 신도 회장님이 이렇게 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어,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여름 나기 좀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아, 이런 뜻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 얼마나 답 적이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 좀 할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매달 에, 두 번씩 에, 한 달에 두 번씩 재활관하고 여기 이제 그 본방하고 해가지고 법회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중행사로 연말에는 그설 차례 고향에 가지 못하니까 조상님들 여기서라도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어, 이런 설차례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들을 이렇게 에, 신도 우리 성사 부자님들이 협력해서 뭐 예를 들어 초코바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 달마도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항상 편안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다 닮아도 해렇게 해드렸고. 가장 여기 힘든 곳이고, 가장 어렵지 않아요. 어, 그래서 함께 하자는 마음이 좀 다른 것 부처님, 저 자비사상이 그거 아니요 아, 그늘진 곳, 어렵고 힘든 곳, 아, 이런데 에는